<미대> 안녕, 왕기호. 와, 아, 뭐 또. 야, 오늘의 주제가 바로 드래곤볼 관련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왕도 배틀만의 대표면 역시 드래곤볼이죠. 음... 1984년 연재 이후 전 세계적으로 왕도 배틀만의 정석으로 손꼽힐 정도로 메이저한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배틀 만화하면 그 주인공의 비슷한 물을 흘려가면서 승리를 이뤄내는 그런 거또그 승리가 빛나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맞서는 강력한 적이 필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드래곤볼 최강의 악당 탑10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독자들의 마음에 나는 최고의 악당 캐릭터는 과연 누가 뽑힐지 너무 궁금합니다 악당 원기원 인조인간 18호. 여러가지의 의미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인조인간 18호. 드래곤볼 사상 가장 인기있는 여성 캐릭터로 꼽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절대 지치지 않는 체력과 강력한 실력을 앞세워 베지터를 손쉽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위는 피라후. 드래곤볼을 모아 세계의 왕이 되려는 악당. 악당 캐릭터 중에서도 손꼽히는 고창 캐릭터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피라우의 매력이라면 역시 악당임에도 미워할 수 없는 오히려 불쌍하기까지 한 캐릭터라는 점일 것입니다. 카리는 기뉴. 그 유명한 기뉴 특전대의 리더 기뉴입니다. 프리더 다음가는 막강한 실력의 소유자죠. 하지만 괴팍하고 악독하게 생긴 외모와는 달리 여러모로 독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고 사라진 캐릭터죠. 7위는 타오파이파이 드래곤볼의 파워 인플레이션이 터지기 이전에 등장했던 강력한 악역 타우파이파이 학선인의 동생이자 천진반과 차오즈의 다른 사부이기도 합니다. 6위는 브로리 드래곤볼 극장판 사상 최고로 성공한 악역 브로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마무시한 전투력을 가졌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자신의 종족에게 배신당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경험하게 된브로리 그는 기적처럼 살아남아 분노의 화신이 됩니다. 오위는 피콜로 대마왕. 세계정복을 꿈꾸는 피라후 일당에 의해 봉인에서 풀려난 악의 화신. 그는 스스로를 피콜로 대마왕이라고 칭하고 세계정복을 노립니다. 피클로는 후에 손오공의 일행을 돕고 소노반의 스승이 되는 캐릭터가 되죠. 성과 악, 양명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 성 때문에 장기 연재로 이어지는 드래곤볼 시리즈에서도 본연의 색을 잃지 않는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4위는 셀! 드래곤볼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카리스마를 가진 악당입니다. 셀은 닥터 게루에 의해 만들어진 최후의 인조인간인데요. 손오공, 피콜로, 베지터, 프리저, 콜드 대왕의 세포를 융합시켜 만들어진 최강의 생명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3위는 베지터. 손오공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2인자. 하지만 팬들 사이에선 진정한 승리자라는 말도 많죠. 베지터는 사이어인의 왕자답게 자신의 종족에 대한 프라이드가 높은데요.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멸망해버린 자신의 고향과 종족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베지터의 강한 염원이 담겨져 있는 행동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오죽하면 베지터는 소노공을 부를 때도 사이언식 이름이 카카로트라고 부를 정도이니까요. 2위는 마인부우. 순수한 악. 하지만 동시에 유아적이고 천진한 언행. 마인부우의 독특한 캐릭터성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본래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과 재미로 파괴와 살상을 일삼는 악당이었습니다만 미스터 사탕과 만나게 되며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의 차이를 배우게 됩니다. 부우는 이후 선한 부우와 악한 부우로 나뉘게 되는데요. 성격만큼이나 외형 또한 정반대로 바뀌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주인공 일행을 막아서게 됩니다. 대망의 1위는 프리더! 드래곤볼의 최전성기를 이끈 악역이자 일본 만화 역사상 최고의 악역 중 하나로 손꼽히는 프리더 오만함과 잔인함, 압도적인 강함, 반면 부하들에게 대한 배려와 점잖은 말투가 조합된 젠틀함에서도 오싹한 캐릭터입니다. 프리더는 등장 이후 컬트적인 인기를 누리는 악역 캐릭터가 됩니다. 프리더는 싸이어인처럼 파워업을 할수록 모습이 변하는데요. 최근 드래곤볼 슈퍼에서는 골든프리저로 등장하여 신의 힘을 사용하는 슈퍼사이어인 블로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드래곤볼 최강의 악당 탑테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기없이 고닥과 장훈이 형 권동현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정렬적인 레드를 입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내 캐릭터를 만들어 보려고. <웃음> 너무 귀여우세요. <웃음> 네, 교수님은 그 드래곤볼에서 최고의 악당을 뽑는다면 또그 이유는 사실 드래곤볼은 전 세계적으로 2억 3천만 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엄청나게 아, 어, 인기 있는 작품이고 어. 그어서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 드래곤볼을 모으기까지의 그 어드벤처를 정말, 정말 재밌게 봤는데 음. 다 모은 다음에 그, 그게 다시 흩어지고 그흩어지을 다시 찾으러 갈때 다른 경쟁자들 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순간. 드래곤볼을 안찾고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드래곤볼을 언제 넣나 보다가 나중에 싸움만 계속 나와서 나 흥미를 잃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 악당들에게 관심이 없다 보니 악당 캐릭터도 모르겠어요 너무 바람 빠지는 얘기 그런 얘기요 <웃음> <웃음> 힘이 좀, <웃음> 좀 빠지는데 <웃음> 이게 원래 원작이고 전, 전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인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마무리 시으려고 하다 보니까 계약서상에 컨텐츠를 마무리 시려면그 다음 걸 해야만 된다는 라게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 작품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기존했에던 작품을 잘생각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얘기가 드래곤볼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얘기는 굉장히 개그 소재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진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드래곤볼은 뭐 저도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더 싸우는 얘기가 되죠. 음. 얘 보다는 드래곤볼이 훨씬 더 인기가 많아요. 음.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 재미있는 아기자기한 이야기보다 치고 싸우는 얘기가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음. 네. 제가 생각한 악당이 있거든요. 네. 드래곤볼 악당이 바로 찌찌. 그 소노공 순수한 소노공 데려다가 애기때 어릴 때 그거잖아요. 결혼하자 약속해가지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 순수한 소노공을 데려다가 애까지 낳았으니 그거만 그 악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을 훔쳤군요. 그러니까요. 완성이네당 신도 악당이고 니도 좀 이따 악당 되겠네. 순수한 남자 한명모셔가지고 <웃음> 아니야. 오빠 비하세요. 오빠 뷔하세요 교수님, 저희 오빠가 어딨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웃음> 찾으면 연락 좀 주세요. <웃음> <웃음> 오늘 악당이 되보렵니다 <웃음> 그러면 우리 민족이가 악당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고덕이들즐겁 하세요. 즐겁게 나세요 <웃음>